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필라입니다 오랜만에 완전 오랜만에 슬라임 리뷰하러 왔어요 어, 삼삼이 슬라임이라는 곳에서 오늘 그런치 슬라임을 구매했고요 처음 구매해보는 곳인가 아무튼 제대로 만져보는것 처음이라서 설레요 제가 원래 슬라임을 끊었었다가 돈이 없어서 가지고나서 다시 슬라임을 요즘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산 김에 이렇게 asmr로 찍어보면 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슬라임 리뷰로 가져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asmr 유튜브 아니 아니 슬라임 유튜버였어요 아무튼 제가 산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Okay. 전에 동그랗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굴려줍니다. 이집 앞에서 오면 됐어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이제 그런 그런지한 소리는 좀 줄어들지만 베이스가 늘어나서 만지기가 편해져요 좀. 맘에 속엔 알사탕 이 아팠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잘 만지는 강철 손이었는데 지금은 두부 손이 됐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추가해서 만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이스 추가해서 만지니까 아주 손놀림이 과가 됐죠. 이거 진짜 아파. 지들 c 원페이스가 열심히 심막나게 만지고 있네